안녕하세요. 송산토복부동산 공인중개사 박삼지입니다. 오늘은 화성시 서신면 상안리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서신면 상안리는 송산그린시트로 유명한 송산면과 접해있는 지역으로 송산마도IC와 가까운 거리로 접근성과 생활편의성 투자하기 매우 좋은 지역입니다. 전체 면적은 283평, 건축면적은 69평입니다. 건물은 안채와 나눠져 있고 안채는방 2개, 화장실 2개로 되어 있으며 바깥채는 임대사업용으로 방 3개, 화장실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당과 연결된 주차장이 있고 몇년전 리모델링에서 연식에 비해 컨디션이 좋습니다. 조용한 시골마을에 농가주택을 원하시는 분이나 임대사업이 가능한 단독주택을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세부사항은 전화문의 바랍니다. 흥미롭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송산토복부동산 공인중개사 박산진이었습니다 뒤에 사진 첨부했으니 참고 바랍니다. you mm -hmm.